앞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할수 있다. 해야 한다. 수없이 반복적으로 대뇌이고, 또 외치고, 그리 살아가라. 너희들이 할수 있다. 이룰 수 있다. 반복된 생각을 가지고 거같이 그 반복된 말을 외치며 살아가다 보면, 너희들이 말한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, 나는 너희들에게 모두를 내려줬음이니라. 이렇게.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. 이제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너희들 스스로 길을 선택할 때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들이 지금의 살아가는 삶을 내가 보면 은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. 왜? 이 우주의 신비함, 이 우주의 경영,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현실로 보면서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 여호와 가 존재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믿을 것이다. 그걸 너희들이 못 보고 있다. 그러니 그러한 것을 보고 나 여호와 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 눈을 가지고 너희들은 눈을 감은 자들이지 눈을 뜬 백성이 아니다. 그러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세상이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너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, 이게 참 위대하다. 하나님이 계시구나. 정말 이분이 이런 걸 경영한다.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들을 눈을 뜬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눈을 감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